인여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이 직접 만들어주신 타워를 해볼 건데 바로바로 인여맨 바로 크루 타워! 아! 자첫 번째 구간은 파란색인데 누가 봐도 여기 인여맨이라고써 있으니까 인여맨 구간이겠죠? 바로 고! 인여맨 구간 깨보자 아아 뭐야 이거 일당 해보들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어 뭐야? 1단계부터 4단 회오리 점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요루루가 할수 있을까? <웃음> <웃음> 이거 아무래도 요루루 구간도 못 가고 요루루는 못 깨지 않을까? 길막대 <웃음> <웃음> 길막길 아 이거 길막대? 길막대던데? 어, 어, 어, 어, 길막대네? 뭐 대먹을까? 요루루가 과연 이 회오리 점프를 아아나먹 <웃음> <웃음> 아니 이거 20 우리 깰 때까지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후후 <웃음> 나깰수 있지 요루를한번더 보고 가겠습니다 과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끝에서 끝에서 <웃음> <웃음> <웃음> 방해하지 마요 <웃음> 방해 안 해도 못한단 말이야 아 냅둬봐 그래도 못해 <웃음> <웃음> 아 안쓰러워 쟤 진짜 못한다 자 여기 인유맨 구독했나요가 있네 이거는 당연히 네 어? 그치, 구독했지 다어저 다 안했는데? 어. 그럼 못오겠네 여기 뭐 어쩐지 못오더라고 <웃음> 그래도 못오는데? <웃음> 그래서 못오고 <웃음> 있구나 이기맨 유튜브 구독자 어? 1억명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건 솔직히 내가 봐도 아니었네? <웃음> 아니요 <웃음> 아 이거 누가봐도 아니었 이거 어떻게 1억명을 찍어 근데 두들겨 아, 어. 어떻게 찍어 아! 예 <웃음> 구독 이거 요루루님, 우리 보내주자. 일로 와봐, 댕댕아. 에? 우리 요루르 보내주자. 이거 점프, 이거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아. 아,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올라가고 점프해줘. 같이 점프해줘. 같이, 같이. 그요루르 보내줄 오이! 수 있어. 이렇게 봐봐. 우와! 아, 그리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웃음> 아, 이 협동 점프협이 되는 거 뭐냐고? <웃음> 아, 니거 <이거> 협동 점프협이 되냐고. <웃음> 아, 진짜. <웃음> 아싸,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떨어지면 알지? 자, 여기 내내요. 내내, 내내. 노루로 죽을까 말려줘요. 아나 떨어졌다. 아 이거 좀 어렵다. 좋아요. 몰라. 저거 뭐야? 길 있더라고. 리아 어디 가는데? 너 제작자한테 가네? 뭐야? 안녕하세요. 제작자님 안녕하세요. 제작자님 잘 가. 죽어. 제작자를 떨어뜨렸어. <웃음> 어? <웃음> <웃음> 내가 제작자야. <웃음> 와. <우와>. 왜 <웃음> 어떻게 한 거야? 잔인하네. 오 <웃음> 아니 올라가 올려주는 것도 못해 아이고, 야, 왜 안되지? 아까 잘됐는데? 계속 점프해줘 계속 계속 요루루맨 위로 올리고 어 됐다 됐다 됐다 요루루 된다! <웃음>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넘어가자 <웃음> <오우>. 넘어가 넘어가 <웃음> 아니 요루루를 위해서 모두가 협동하는 모습 눈물 난다 눈물 나 정말 사이가 좋은 모습 아 맞다 그리고 님의 크루타원데 어? 담미호님이안온 이유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되었습니다. 아 요루로 떠죽고 있어요. 그냥 죽게 냅두죠 <웃음> 만약 우리가 떨어지면은 그때 좀 태워드리겠습니다. 어, 댕댕아. 어땠어 너? 댕댕이가 나 밀쳤어. <웃음> 사이가 좋은 모습. 어, 요루로 깼는데? 했어? 했다. <웃음> 와너 대단하다 너할수 있구나 이제 많이 늘었다 실리오 그쵸 아 기모찌 떨어진 줄 알았네 근데 지금 기뻐하면 안될 텐데 왜죠? 뭐 떨어지기 때문이지 어려운 게 많이 남았다고 아자 나는 1단계 클리어해서 2단계로 왔는데 2단계는 단미호 구간이네 잠시 후 여기는 아. 미호 구간이구나 단미호 구간은 어좀 괜찮네? 쉽네? <웃음> 이거 또 있다 이거 회오리 이건 네 칸이네. 아 쉽다 쉬워. 단미호 구독했나요? 아나 했나? 아너야너안 <웃음> 했냐?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어? 어? 자 단미호는. 어, 이거 세이브 안 되네. <웃음> 진짜? <웃음> 죽으면 안 되는구나. 단미호는 예쁘다. 아 이거 좀. 아 이쁘지? 오 역시 오 당신에겐 맞다. 양심도 없습니까? 안녕 얘들아 나 왔어 어 왔니? 리아야 너도 단미호 구간에 왔구나 야 뭐야! 야야야 <웃음> 야, 야, 야, 리아야 여기 여기 오면 말해 어, 같이 가자 알았죠. 여기 기다릴게 이겨면 미호를 여기서 어. 밟고 지나가는 건가 봐 미호를 어, 어. 좋아하는 만큼 밟아주자 미호야 너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미호도 즐거울 거야 영상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어, 이렇게 진... 밟아주잖아 어, 야 진짜 웃고 있어 미호도 사라. 얼마나 좋으면 말이야 아, 어, 요루루가 담요구간에 왔나봐 왔어요 조기하고 있구나 어,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꼭 클리어하게 바래 와 이거 뭐야? 산넘어 산이네 자, 3단계에 왔는데요. 여기는 요루루 구간인데, 요루루가 올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에내 구간 가보고 싶다. 요루루 구간을 가뿐히 넘어서, 와! 야!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안정난 요루루야, 라는데? 에 요루루는 말도 안 해? 밟아, 밟아. 안녕, 난 요루루야. 봐봐, 밟아, 봐봐. 봐봐. 요루루 보여, 이거? 밟아. 어, 뭐야, 요루루루가 말을 하는데, 잠깐만. 우와, 안녕! 안녕, 난 요루루야. 근데, 너 뭐해? 어? <웃음> 왜날 밟는 거야? 어? 이렇게 귀여운 요루루님을? <웃음> 사과해! 안 그러면, 요루루 화낸다! 어, 화내. 화낸다. 화내던가 말던가 신경 안 쓰죠. 오, 요루루 구독했나요? 아, 이건 내야라고 해야 무조건 네. 담미호의 컨셉은? 노랑 구미호, 분홍 토끼. 이거는 노랑 어. 아! 왜? 구독, 구독했나요? 이거 내구, 밤미호의 컨셉은 이게 문제가 아니야. 분홍 토끼야. 요루루의 컨셉을 보니까 분홍 토끼고. 어 여기 한 칸짜리 밖에 안 되네. 아, 이거는 쉽지. 이거 쉽고. 자, 요루루는 이렇게 떨어지면 알죠? 바로 그냥 낭떨어지거든요. 에이, 근데 한 칸인데야. 네 칸도 했는데 한 칸은 못하겠어. 아, <웃음> 내, 왜 소리질러? 아 야, 내가 더 불안해, 내가 더! 아니, <웃음> 아, 너무 초보라서. 아, 내가 더 불안하다. 내목겐 요... 많이 늘었죠 음, 많이 늘었다. 요르루만 점프 사운드가 다른 것 같아. 음. 비명이야, 비명.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서로 다른 길을 가보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음, 네쫄아 음, 가야지. 어떤 재밌는 일이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정말 궁금한데요? 일로 가면 은 댕댕이랑 만나서 뭐 뽀뽀라도 하는건가? 오 어, 잠깐만 왜왜왜 왜, 왜, 왜? 어디로 갈건가요? 참고로 둘다킬 블럭입니다 잘해보세요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네 사실은 둘다 그냥 블럭이었습니다 죄송이라고 써있는데 뒤에는 어. 아, 나 괜히 쪼라는데 다시 가야 되는 줄 알고... 아, 이게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네. 음... 야, 이거... 와, 근데 저기 불안하게 온다. 어디, 어디... 에이... 어... 드디어 왔네. <웃음> 어... 야, 리아도 왔어요. 우리 최초로 닭깨보는 건가? 네명 다... 어... 아니, 점프 사운드가 다르다니까? 아, 이놈 왜 이래? 어디? 아, 여긴가? 여기? 아, 그거. 가서. 그거 조심해야 돼. 킬임. 어. 아. 아. 그래요? 어, 빨리 빨리 빨리 보내 어? 어? <웃음> <웃음> 뭐 해? <웃음> 아. <웃음>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리아 구관. 리아다! 어이씨. 분노하는데? 리아를 오. 이렇게 분노한다고? <웃음> <웃음> 리아 뭐 참을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잠깐 이건 뭐죠? <웃음> 김리아 하트라고 써 있는데 이거. 근데 아까 리아가 위에 댕댕이도 있다는데 왜, 위에 위에 통통 비었지? 아 있어 있어 분명히 엔딩 구간에 있을 걸. 있겠지. 제작사님이 김리이 어, 제일 좋아한대요. 뭐야? 김리아 구독했나요? 냉. 어더안 했는데? 뭐? 그럼 <웃음> 그럼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면 <웃음> 1 분만 구독하죠? 김미아는 잘생겼다 귀엽다 아둘중 뭐야? 아 이건 분명 가운데야 이거 회오리 뜰게요 그냥 회오리 뜬다고아 안돼 안돼 어? <웃음> 뭐와 회오리 했어 회오리 얘들아 정답은 맞춰야지 왜내 것만 그렇게 해 <웃음> 긴장해 긴장해 뭐야 여긴 어려워서 특별히 테크 포인트. 제약제가 웃는 이유는 이거 주, 이거 밟으면 죽는다. 제약제가 웃는 이유는. 하나 <웃음> 둘. 아, <오케이. 웃음> 아무래도 오늘 못 깨실 것 같은데. 아 <웃음> 맞죠? 어, 아 이거 좀 어렵다. 헛 어. 에이 여기는 쉽지. 응 가봐. 여기는 그냥 꺼민지. 오케이. 여기가 오케이. 문제지. 오 점프 점프 점프 이리 와. 점프. 한 부수. 접부수. 접 너가 가. 내가 가. 너가... 너가... 어, 내가 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여기 몇 칸이나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야. 일곱 칸 도전! 간다. 아! 아이. 리아야 그냥. 카 도전, 잡달 하전 내가 내가 먼저 갈게, 얘들아. 그래. 댕댕이 타워 봐야 돼. 알았어. 자, 오케이. 마지막! 댕댕이 타워가 나오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럴 수가? 너무 맞아요? 아니. 왜? 엄청 어려워 보여? 왜왜 <목소리> <목소리> 왜 그런 보금까라? 아예 아예, 걸마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슬픈 엔딩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난난내맵 아직 플레이 안 했어. 댕댕이는 없었다. 나나나회우리 <목소리> 나, 나, 나 성공했어. 내가 보러 갈게 그냥. 어 <목소리> 그래 그래 그래. 그게 나을수 있겠다. <목소리> 뭐? 어? <목소리> 아예, 아니, 아니, 아니 저 토탈 같은 게 있겠지. 어야, 댕댕아 저기 있다. 여기 아래 달 보여? 아 저건가? 어 저기 있다. 아딱 댕댕이 모양이네. 이거 쓰고 가라고. 어. 갔다 올게. 점프해도 가, 점프해도. 어, 가. Yeah. 아아아아자 이렇게 해, 여러분들 이음의 그루타워 댕댕이 없는 이음의 그루타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안녕히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에유, 뭐 근데? 뼈. 구독. 뼈. 좋아요. 안녕.